아직도 생생해져 느낀 그사 설레임 너와의 첫눈 맞춤 yeah. yeah. 보잘것없는 내 바람들이 조금씩 이뤄져가는 꿈같았던 날들 응원 So, Gaon, Nan, Nan, Nan, Nan, n n Nan, n a a n n n Nan, Nan, Nan, n a a a 디디시 병원 도로 김시훈 송성준 윤정한 기억해. 속에 깊게 새겨둘게 날 이끄는 네 목소리 감미로움 딱 하나만 더 부탁할게 너로 인해 반짝이던 내 모습 간직해 줄래 간직할게 행복했던 둘이 마음을 렀던 것만 같아 두 손잡아주던 그때 내 모든 걸 바꿨잖아 영원토로 김시훈 홍성준 윤정환 사랑해 시영원토록 <웃음> <웃음>